그죠? 쪽파를 샀습니다. 이것은 그리 네. 음? 이렇게 손잡이가 있네. 너에게 선물을 주겠어. 오, 아주 좋아. 선물. 오. 잡아. 한번. 이쁘지? 오, 이 끈이 아주 섹시한데? 섹시. <웃음> <웃음> 섹시해, 그래? 한번 해봐. 음, 예뻐. 그거 조절해야 될까? 어, 맞겠다. 오, 어, 딱 맞네? 오, 딱 맞는데? 어. 보자. 우와 진짜 딱 맞다. 오, 예쁜데? 우와 예쁘다. 보자. 오, 예쁘다. 오, 예있네 보자. 전체적인 느낌만 한번 봅시다. <웃음> 시계 모델처럼 해 봐. o Paradise, the grandest prize, no more game. Pericle shows a pair of hearts to the king. Son applies, this is where the f i g h t i n angels sing. This is the big bang, the cracking of the cold. This is the chord that made the f u r e s t packets glow This is the music that made the whole world turn The love that we all came from that yep. 며칠 전에 주문한 마켓컬리가 왔습니다 음, 몇개 안시켰는데 스티로폼이 두개나 있네요 이거는 새송이버섯 에담말드 치즈입니다 배송비때문에 산건데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참치 참치 살입니다비린내도 안나오는 있을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아보카도 다이스입니다 아보카도 맨날 너무 썩어서 한번 이게 사봤는데 다음에 요리할때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가 508g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버섯 샐러드 기너 샐러드 시그니처 샐러드 우와. 어? 남편이 왔어요. 이거는 머쉬룸 듬뿍 샐러드 14.9백원입니다 어, 남편이 왔습니다 하이 하이 맛있겠다 와 대박인데 음! 맛있어. 음. 음. 음! 맛있지? 음 이거 진짜 맛있어. 버섯이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건강하게 다